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16일 화요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 이번에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총 3시간만 진행되는 아주 짧은 점검이고요 어, 새롭게 바뀌게 되는 내용들과 개선되는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악마토벌 추가와 함께 악마토벌 권장전투력 181만 이상 지역에서 보다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몬스터의 난이도를 하향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불쾌한 결투장이라는 악마토벌 지역이 열리고요. 해금 조건은 레벨이 100 이상 돼야지만 열수 있습니다. 자, 최소 94만 7천부터 돌수 있고요. 최대 314만까지 있는 그런 악마토벌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장비였죠. 록슨 장비 어 초반에 이 록슨 장비 보고 이 깨어난도 안 돼서 이게 쓸모가 있을까 했는데 드디어 깨어난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의 아이템 비교를 해보니까 지쿠스랑 같은 공격력, 방어력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PVP 관련이 붙어있습니다. 어, 무기 쪽에서는 지쿠스가 PVE 추가 기절이 붙어있다면 이 록스는 PVP 추가 기절이 붙어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말한 것처럼 완전 슈리온의 대체 느낌으로 나온 그런 아이템이고요. 록슨 장비는 신규 리뉴얼된 고독의 숲 기만의 분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리터치라고 해서 두 가지 캐릭터가 밸런스 조절을 받게 됩니다. 어 밸런스라 해도 엑슬러는 데빌체서 에 특화, 랜서는 데빌체서 에 스킬에 대해서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내용을 보자면은 엑슬러 데빌체서 에 특화인 기세익기는 기존에 데빌체서 에 변신이 해제할 때 기류가 15% 획득했는데 변경 후에 50%까지 획득이 가능하고요. 랜서의 데빌체서 에 스킬인 왜곡된 시야가 어이 거인의 눈 스킬 배운 시점부터 공격 범위가 잘못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연출보다 과하게 범위가 지니게 되어서 연출에 맞도록 범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쓰고 있는 범위보다 하향 조절이 된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전방을 세번 찌르는 스킬이었는데 약간 바로 옆과 조금 뒤쪽까지 받는 어마어마한 범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범위를 요 모션에 맞게 바뀐다고 하니까 조금 많이 하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터치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마석 분해할때 획득하는 마력행의 개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증가되는 대상은 바말론 보스부터 쭉 위로 크라투스 새로 나온 크라투스까지 전부 다 상향 조절 되고요 어 바말론, 기만 바말론, 라즈카 이렇게 세 개는 어 일반부터가 아니고 전설 등급부터 네요 어 전설 등급만 올라가게 되고 일반 고급, 희귀까지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망강라즈카부터가 이제 1번부터 마력의 개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고독의 바쿠네 보상이 변경됩니다 기존 1위부터 10위까지 보상을 30위권까지 확장했고 일반에서희귀까지 마석이 나왔는데 1번부터 영웅까지 마석이 나오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상급 영웅 장비 제작이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서 말한 상급 영웅은 지판슈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새롭게 추가된 록슨까지 포함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역 리터치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셀레인 평원이고요 권장 전투력이 변경됩니다 속삭이는 강변, 환호성, 무토해장, 폐전지 점령지 이렇게 세 가지가 221만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214만 전투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은 컨텐츠 스케줄러에 대한 개선 내용인데 어 내용을 들어봐서는 어 이번 점검 중에 선택지역 목록에서 루나트라 격전지역을 아예 빼려고 예정으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술 문제적으로 이걸 아예 빼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서 지금 이거는 이제 기간을 좀더 늘려서 나중에 한다고 하네요 이번 점검 자체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아이템이 뭐 개선된다고 하는데 속성이 변경되는 겁니다 어 보니까 잠재력 개방 불가로 변경 오디세이 장비들 그리고 오디세이 룬과 훈장은 버리기 불가 그 다음에 아스카탄의 봉인 해제 주문서는 버리기가 가능 그리고 새롭게 나온 록슨 벨트 목걸이 귀걸이 요세개 아이템은 아이콘이 요렇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 지쿠스 디자인의 색깔만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바뀌게 되네요 그외 이제 각종 버그들이 요렇게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 보니까 황혼의 땅해너이 웅덩이에 있는 리자드맨 네임드 리자드맨 어, 리스폰 시간 비정상적인 거 수정되고요 셀레인 평원의 세필라의 리스폰 시간도 비정상적인 거 현상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제가 돌지를 않아서 몇 시간 단위로 나왔던 건지는 좀 확인이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일괄 강화할 때 최대 강화인 12강짜리 장비가 등록되는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디세이 영웅의 시작 신규 복귀 대장님 상점에 상품이 추가되고요. 80레벨 달성 축하 상자와 바트라반 토벌 증서 10개 상품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종료 예정을 먼저 나왔는데요. 사이클롭스의 지도 접속 유지 보상입니다. 접속 유지. 이거는 23일 화요일 점검 전까지고요. 오디세이 대장간.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하는 이벤트죠. 이 홈페이지에서 하는 이벤트는 3월 21일까지 되도록 이렇게 이벤트의 종료일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3시간밖에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자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